여기 포탈 하나만 지워줘 여기다가 이제 어음 구석에다가 만들었어. 아, 야겠어오연오오들어가봐 마법사 뭐된 거냐고. 오야. 음 yeah. huh? oh. <hai> <하하> <March. 으> 오야. <호수> 오케이, 이제 어? 목초지로 네. 돌아가서 텔레포트를 세우면 된다 이거지? 응 어, 어, 어. 무슨 소리야 이거? 워쉣, 유 마더파더! 왜저 트롤, 트롤, 트롤! 트롤? <웃음> ㅎㅎㅎ 트롤 활로 <웃음> 가면해? 저 소리는 트롤 본거야 <웃음> 나도 아, 아, 아까 그랬어 패링이 <웃음> 안될텐데, 트롤이? 조심해, 트롤은 위험해 어, 이거 저거 진짜 패링 안 가봐. 아니야, 좀세면돼 좀 방어구 좀 대면 돼 오우. 어 저기 플레이밍 싸우는거 보인다 어, 지나가요 어. 미안하지 말고 도와줘 <웃음> 아, 알았어 <웃음> 야너 죽어 <웃음> 야 펜트도 입고 다녀야지 야 그래도 여기가 넓은 평야여서 다행이다 안마다 어, 어, 거리가 지. 있어가지고 와 돌을 깎네 한대 치니까 어, 돌이 깎여 그걸로 벌목하는 애도 있어 너의 심장을 훔쳐주겠어 <웃음> 우와 오, 봤어요 방금? 저걸 다부숴뜨리네 보여주마 아! 잡아버렸네 어잡아버렸어어 어, 엉덩이에 털 났어 아 짜증나 아, 아, 아, 아 저런 아, 엉덩이는 아, 좀 별로 아재모해 아, 아, 자식아 많이 울다가 웃었네 이 친구 매야. 이제 질 좋은 나무 캐슴? 아. 아무 데나 포탈 놔질 좋은 나무 구하기 쉬운 곳에다가 가면 좋을 듯아질 음, 좋은 그질 나무가 40개가 필요하구나 올 때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포탈 어, 두개 만들어야 되잖아 플레임아 지존나면 몇개야? 사십개 와서 하나 더 만들어야돼서 오케이 일단 만들게 어, 완전. 야 이게 오랜만이다 때리고. 얼마만이냐 이제 옛날집 자 여기에다가 포탈을 아 힘들어 뭐 그냥 대충 만들면 되지? 응 아무 데나 만들어 어. 만들었어 이제 다시 본가로 돌아가? 응응응 <웃음> <웃음> <돌아가? 웃음> 그러면 <이제 웃음> 본가 글을 입력해야 된다고? 아형 어, 이거 그냥 갔으면 큰일 날뻔 했잖아 같은 글을 입력해야지 서로 매치게 된다는데? 거기 이름 뭐로 할까? 목초지로 이름 지으면 되겠다 그냥 목초지로 할게 그냥 알겠구 오케이 옛날 집 좋다고? 아 이거 바꿔줘야지 그러면 옛날 집와 이게 창이구나 이게 양선목이지어양선목이야 오, 대박 아, 어. 나 만들었어 무기 그 응, 그게 범위 공격도 돼 무클릭인가 휠클릭하면은 와 광범위 공격이 된다 그러더라고 우와, 휠이야 휠 대박이다 이거 나 투구 하나만 만들어도 돼? 도끼 한 자루 만들고만 좀 남겨줘 아 도끼 만들어야겠다 도끼가 먼저지 그 다음에 이제 활 맞추고 방어구 맞추면 돼 이제 어 이거 도끼 만들어서 형 이따 줄게 오케이 와, 아 맞다 곡괭이를안 만들었네 곡괭이도 만들어야 돼 맞아 곡괭이 만들만큼 있어? 아, 없을 것 같은데 청론 아, 그래? 곡괭이 청동이 10개 필요한데 세개밖에 없어. 얼 벌써 닫겠구나. 동도 닫혀야 되나 보다. 네. 어! 숲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 뭐야? 뭔 소리야 그게. 쳐들어오나 봐. 어! 빨리 와 있다. 형들! 어! 쳐들어오는 온 같, 거 같아. 빨리 와 빨리 와. 어형 왔구나. 문 닫아. 아니 나가서 싸워야 돼. 이거 안 걸면 우리 집다 부셔짐. 아 진짜? 간다 조자룡빙이 롯! <웃음> <로드>. 아, <웃음> 어! 스테미나 넘었어 이거. 잠깐만. 어, 선생님이 그렇지. 잘 죽으냐! 그렇지. 도와줘. 아, 이런 이벤트도 있구나. 주술사 잡아야 돼. 주술사. 아, 지금 아, 계속 회복해 일단 이제 투사 있어. 너무 많네, 여기. 그니까 아, 아, 저 편안하다. 뭐야? 너무 많은데? 형 나왔어. 아, 빨리, 빨리 와 주세요. 응, 맞아 조심해. 지켜 주세요. 아, 주술사가 힐함. 계속. 아, 나피염터서 죽어날 것 같은데. 뻥빵하게. 잡아. 하면 안 된다, 지금 저기. 안 돼. 내가 주술사 잡음 주술사컷. 아여기 어, 아! 돼. 이 x 뭐야! 아, 오케이 우리 탱딜힐 가야돼 와, 어, 안정을 취한데 야, 아이 투자자.. 투..투사자식 나를 봐! 나 무시하지 <웃음> 말고 나를 보라고! 오케이 <웃음> 오케이 힐을 좀 버리고.. 있구나. 힘드네 어, 근데 우리 딱세시 하는 게 제일 밸런스가 맞는 것 같지 않아? 음. 뭔가 탱딜힐딱 있어 지금 음. 아, 딱 좋아 여기 포탈 하나만 지워줘 여기다가 이제 어어어어 어디다가 집 안에다가 아, 여기 집안안 안에다가 응 구석에다 만들었어, 구석에다가. 만들었어. 아, 오케이 요 대박 요. 이름을 옛날 집으로 지으면 돼 옛날 집오연오 들어가 봐사된 거냐고 오! 오! 뭐야 저형 들어가니까 우리, 우리 아 되네 오 태그, 이건 태그고 대박. 어떻게 들어가 포털에? 그냥 가까이 가면 되는데어난안돼너철 같은 거 들고 있니 혹시? 금속류 철. 들고 있으면 못 들어가 아~~ 에이? 이런 거못봐 그래? 대박 <웃음> 어, 별걸다 따지네 <웃음> 그래서 금속류 하면 아마 좀 고생 좀할 거예요 오 되게 디테일하구나 진짜 신기하네 흠새한 나무알 어, 사슴가죽에 원통형 질도 나무만 있으면 만들 수 있네 빨리 자작나무 캐치다 그장나무 okay. 캐가지고 빨리 우리 셋다활 맞추자 좋아요 일단 잠자자 잠자고 하자 오케이 okay. 집에 옛날 집에서 오랜만에 또 하룻밤을 보내볼까요? 집에 난이 집에서 누웠음 오케이 okay. 나도 울게아 신식집에서 했다. 누워도 상관없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잠만 자면 되는 거야? 다같이 잠만 자면 돼 어, 카톡하면서 <웃음> 자 <웃음> 밖에 재 있어서 될려나? 된다 자자 아 진짜 되는구나 으야 보이냐고요 여러분들 이 길고 멋진 이 창이 보이냐고요 구리 좀캐 심심하면 아, 나 안심심해 구리 안, 안 캘거야 그래서 <웃음> <웃음> 뭐할라고 <하려고>. 아 <웃음> 그냥 그냥 숨쉬고 있을게 어오면서 <웃음> 곡괭이 들었어 그걸로 이제 곡괭이 만들면 될듯 어 구리나 더 캐읍시다 계속 필요하다니까 구리는 지금 만든 게 끝이 아니라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서 대가리 찍혔어 와 나무에 데미지 36 들어왔어 와와 와, 엄청 세네 트롤한테 맞은 수준이야 이거 <웃음> 와 머리통 터지는줄 알았네 됐다 아, 나는 활 만들었음 어굿 아, okay, okay. 인벤에 돌 도끼 필요 없는거 아니냐고요 인벤토리에 어디에 돌 도끼가 있어요? 아얘그시대 유물은 버려야지 <웃음> 발전해가지고 점점 콧대가 높아지고 있어 <웃음> <웃음> 아 저런거 누가 써? <웃음> 레버은 59까지 되나? 랩업을 볼수 있는데 어디서? 요건가어5 어? 0레벨이뭐 <웃음> 야! 야,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 저 미친놈이 또 <웃음> 어, 뭐야 <웃음> 코탈 때리고 있어 집안에다 지어야겠다집안으로 어. 옮겨지어 어 부시고 저기다다시지어다거를좀합시다 아, 이거 어떻게 만들었더라? 기억이 안나지 요렇게 섬세한 나무 활어 맞아 저뽑았다만다 집안에다 집안에다 집 어 감사 감사 그 레벨업도 될텐데 아마 레벨업이 바로 되나? 질 좋은 되나? 나무, 원통형 나무, 사슴가지고어 된다 된다 어, 이제 나무가 없다 나무해야겠다 둘다 2렙으로 만들었어요 아이씨 야너창 되게 길다 그지 이거 특수공격도 있어 우와! 완전 멋있어 어, 이게 되게 좋은 거더라고. 이거 쓰는 사람은 그것만 쓰더라. 나도 이것만 써야지. 형, 이게 트롤 동글인가? 바로 옆에 어? 있는 게? 어, 거의 들어가서 잡아볼래? 오케이. <웃음> 나 거의 갔다 소리 지르고 나는데. 한 번만 해볼게. 뭐 죽으면 어차피 바로 옆에서 부활하니까. 어, 바로 옆 부활이라서. 그지. 렇 어, 야, 트롤 엉덩이 보여요, 같고. 여러분. 개 더러워요, 진짜. 엉덩이. <웃음> 털을 <웃음> 게 싫어해 진짜 겸다 크네 야 저거 털 어떨거야 저거 사다리로. 아 옛날에 사다리로도 있었지 이거 어 맞네 와 어, 나갈래 어얜 무기가 없구나 아 아야. 다른 트롤이야 막았는데 씹따라 아, 원거리... 미친 원거리 트롤이구나 여기 쓰레기 좀 버리자 구시대의 유명 와아씨 안녕히 계세요 <웃음> 저렇게 된다니까요 다고나 교대하자 제 반피도 안 남았거든 <웃음> 아 진짜? 오케이 잠깐만 같이 들어가 같이 들어가 아 오케이 기다릴게 내가 내가 뒤에서 저거 그치? 화살 좀몇번 갈기면 될거 같아 <웃음> 근데 나도 뒤에서 쏠 건데 <웃음> 아야너그 <웃음> 어... 좋은 창 놔두고 그럴 거야 <웃음> 맞지 아창 활용해야지 어... 무기를 안 들고 있어서 공격범위가 그렇게 안 넓고 공속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아, 괜찮아 아. 할만해 야 빨리 일어나 넌 불핀데 왜 앉아? <웃음> 앉자마자 일어나야 돼 가자. 가나고 불이 저 패면 될것 같은데 들어가 보자. 어, 이거 앞 언더 때려. 누나 때려. 죽어 죽어. 오 좋아 계속 때려 계속. 어, 잠았 뭐야 뭐야. 완전 약한데? 어이 자식 몸에 털나 있는 거 봐. 많이 세져서 그런가 보다 이제. 중간? 안에 좀 둘러볼까? 그러자. 어 여기 상자를 지키고 있었네 가죽 조각이랑 돈이랑 루비 지키고 있었네 와. 다섯 개나 줬어 가죽 조각을 와 괜찮네 이거 잡을만하다 이제 어 이제 우리 꽤 강하다고 와 여기는 뭐야 아 이거 또아 이거 또 레프트화된다 <웃음> 와형 <웃음> 레프트화됐어 <웃음> 그동안 PTSD 오져서 어떻게 살았어 <웃음> <웃음> 내 말이 아, 어, 이거 확실히 있으니까 편하다. 이것도 넣놓기 좀 편하네. 됐다. 아, 편한 아, 어, 고생했어 형. 야무져, 형이.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트롤 잡아도 되고, 금속해도 되고. 트롤은 솔직히 혼자는 좀 무섭고 버클러 하나만 만들어서 트롤 잡아봐 패링될걸? 아, 아 그럴까? 버클러 나오면 어 우리, 우리 집도 되게 본격적으로 변해서 너무 저, 신난다 너무 좋아 음아 그리고 황동 철퇴 있잖아 이것도 좋아 이거 만드는게 나음 어차피 철퇴? 도끼 아니고 철퇴? 응 음. 음, 이제 도끼는 이제 나무 캘때만 쓰면 되고 어 그럼 플레임형이 철퇴로 레벨업해 철퇴가 필요하긴 해 어차피 다음 맵 가면은 필요해서 음. 일단 버클러부터 어차피. 만들게 이거를 여기다 줘야겠는데 어쩔 수 없이 청동 버클러 어. 나 방패 봐라 오형 음. 진짜 봐봐 빛나네 <웃음> 진짜로 번쩍 봐. 번쩍 <웃음> 와 잠깐만 와 이제 풀템 다 됐다 풀템만 나오면 되겠다 이제 우리 재련기 더 넣어야 돼서 번전 같은 거좀 보고면서 한번 정찰을 어. 일단 아, 잠자자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자자 일단 정찰합시다 짜자 어, 시다 이동좀더 캐고 있어야겠다 통도좀더 캐고 형 이거 자는 사이에 되게 빠르게 재련이 되나봐 푸시푸시푸시푸시 음, 맞아맞아맞아 맞아. 어, 아 맞아. 소리가 들리는게 그러구나재련 돌아가는 소리 저거 맞습니다 아이템이 엄청 많이 나왔나본데 오야 음 쌓여있는거 봐 <웃음> 웬만하면 저거 돌려놓고 자야겠다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먹을거 좀 하고 트롤이 있으면 잡고 그럽시다 어? 이거 던전인가? 뭐야 이거? 꽤 많지 던전이 진짜. 어, 어. 던전 있으면 던전 와, 가야 해. 돼. 어 안녕. 구이정 거래. 야야야. 너 표시하고 다녔었어. 아 힘없이. 아,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네. 있구나. 여러분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제가 노닥불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제 기랄. 아 너무, 너무 어두워서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왼손에 어? 같이 들을 수는 있기는 해. 어? 그러면은 어, 저, 도끼와 어. 모닥불을 들고 싸 어, 독비랑 횃불 어, 그게 되겠구나. 오, 진다 어, 됐나. 근데 그럼 패링이 안 되잖아. 나 가자. 패링이 잘안 되지? 어쨌든 일단 싸워 봅시다. 해골은 도끼보다 철퇴 같은 둔기가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간대요. 아, 나 도끼 이때까지 둔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도끼가 둔기가 아, 아니었어? <웃음> 어! 술에 스트리밍! <웃음> 어! 버섯이다! 어! 버섯 짱 많아! 우리를 조금 더 돌리면 되겠다. 와! 얘 뭐야? 왜? 술에 스트리밍이 4개가 있어! 어한 곳에 루비 두개랑 오...좋아? 이게몰는데도 있구나! 루비 두개 깃털 두개 대박! 오케이! 던전 정리 끝! 와! 요혼다 정리되는구나! 보람찬 파밍이었어요! 그리고 형, 트롤 가죽 옛날 집에 내가 창고에 넣어놨거든? 어, 옛날 집에? 어 그걸로 오케이. 방어구 하나 만들어놔 나는 트롤 어, 세트 거. 가면 될것 같고 플레이미가 몸빵하니까 플레이미가 동 세트 가는 게 나을 것같아 그러면 됐든 동이 이속이 느려지거든 오케이. 얼마나 방어력이 좋아지길래 이동 속도 감소 패널티까지 있어 어, 물고기도 있네? 아, 맞아 물고기 있어 이거 물고기도 잡을 수 있어? 예? 낚싯대 있어야됨? 낚싯대 있어야되나? 어떻게 잡지? 물고기 엄청 많은데 여기. 아이 물고가. 물고가. 어디가? 이리 와. 어? 여기 구리도 좀 캐가야겠다. 고성어구이좀 그 먹어보게. 다음에 낚시대는 상인을 찾으면 아, 살수있다고 상인이 있어? <웃음> NPC가 있다고 여기? 이 구석기 시대? 아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금화가 있는 거구나. 다 쓸데가 있구나. 상인 찾는 것도 일이던데. <웃음> 여기 누가 살고 있다는 게더 신기해. 아 근데 진짜 인벤토리 늘리는 그런 아이템 안팔려나? 상인이 이런거 있으면 바로 돈 몇백원 주더라도 살텐데 무게는 늘려줄거야 아마 어? 아우. 진짜? 어 무게는 늘려줘 벨트가 또 아, 뭐. 있어 무게가 엄청 중요해서 나중에 되면은 I am 아우 야 곡괭이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거 <웃음> 캐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아, 곡괭이부터 맞다. 만들어 곡괭이 청동 두개만 더 하면 된다 그 다음 맵은 가라면좀더 쎄야 되겠지? 이것보다? 아, 그 다음 맵도 찾긴 해야 되는데 퓨롤 아직 못 간다 그랬지 1대1로 아 그때 잡았었지 아까? 플레미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던데? 어, 겨우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음.. 던전을 계속 찾고 있는데 잘안 보이네 거의 뭐 지금 자연인이야 지금 나 버섯 캐고 다녀 민들레 이쁘다고요? 뭐어쩌라고요 <웃음> 민들레 귀에 꽂고 다닐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먹을게 지금 제일 급한 와중에? 이쁜게 대수냐고요 지금 겁나 시크해 여러분들이 마음이 뻐서 그런가보다 나 지금 떼묻, 떼묻을 만큼 마음이 <웃음> 떼묻어가지고 아 이제 돌아가자 먹을게 진짜 은근히 없네 아고나 곡괭이 나왔어 가는 중아저씨들형 <미도> <미도> 왔다 어, <미도>. 여기, 어, 아, 상자의 여기 상자의 저 생겼어 <웃음> 오줄어났다 도와줘. 어, <웃음> 네? 금방 가.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우리 집 우리 집 밑에 그 창턱이 이 무섭다 우리 체릉기 부실까 무섭다. <웃음>